타이틀이 다 팔려서 타이틀을 못 썼어요. 동물의 습을 할 수가 없잖아. 3 시간 동안 줄 서면서 그런 게 친구들한테 욕을 욕을 하면서 서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사러 가는데요 요즘에 닌텐도 스위치가 굉장히 대란이잖아요 일본 불매운동도 사람들이 모두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닌텐도 스위치를 지금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원래 동물의 숲이 닌텐도 초창기 모델 때부터 꾸준하게 출시가 되던 게임인데 저는 닌텐도 초창기 모델 그 접어서 하는 그 폴더형으로 되어 있는 휴대용 게임기 시절부터 동물의 숲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한 10년 전에 향수를 느끼고 싶기도 하고 요즘에 저도 계속 재택근무를 하니까 게임기를 사고 싶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품귀현상이 많고 그래서 그 스위치 본체를 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발품을 팔아서 그냥 무작정 매장에 찾아가서 재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닌텐도 스위치를 파는 매장에서 30분 뒤부터 소량 판매합니다 라고 공지를 갑자기 띄우면은 바로 달려가서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재택근무를 하는 중이라고 해도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시간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그런 발품을 팔 수도 없고 갑작스러운 공지에 나가서 물량을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본체 사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고 좀 저는 스위치 본체 말고 그 스위치 라이트 모델에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용산 인텐부 샵에서 어, 라이트 모델을 판다고 어저께 공지가 올라왔어요 오늘 그 대원샵이라는 곳에서 라이트를 수량을 한정 수량을 판매를 하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게 줄을 서는 방식은 아니고 그냥 오픈해서 도착하는 순서래요. 그리고 본체보다는 아무래도 라이트 모델이 경쟁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좀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구매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찍어보려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짧고 스위치 라이트 구매도전기입니다 성공해야 될텐데 근데 지금 주차장에서 입구가 어디로 통해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이파크몰은 영업시간이 아닐 때 입구가 막혀있는 곳이 되게 많아서 항상 갈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기가 일수거든요 열려있나? 안겨있나? 혹시 어디 어요 아, 6층에 6층 가려고 하는데요 층이 저희가 지금 11시 오픈이어서 이쪽으로는 문화센터 회원 이외에는 지금 시간에는 못 들어오세요. 아 그러면 저 6층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저 어디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닌텐도샵이야. 거기 지금 네. 아직 여기 전체 전체가 11시에 열어요. 네. 그래서 11시 이후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6층에 가서 그 바깥에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 자체가 네. 아예 11시 오픈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네. 이전에는 지금 3층에 네. 그 바깥에 네. 계시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그니까이 네. 건물 밖에 계시다가 오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가 3층이랑 5층 밖에 없고 네, 그게 근데 네. 그거는 지금 직원이랑 문화센터만이라서 네. 이용자분께서는 11시 이후에 오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지금으로서 바깥에 있는 6층에 갈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네요? 네, 어차피 안에 아. 그기 아, 때문에 네. 지금 용산역이나 뭐 그쪽에 계셔야 될것 같은데 6층 매장 입구 쪽으로 가볼게요 아 여기 무인양품 있는데구나 네. 외장이 어디 있나요? 일단 좀 알려주세요. 일대방 시간이 저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반에 쪽이지않아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고 시 다음 쪽 뛰지 말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세요 이것 이미 렇게하 저 라이트 사 주세요. 라이트 하나만요? 네. 라이트컴요2 8 0 0원이있요 화이트는 재입고 언제 돼요? 고거에 관련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 여기 플랫코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제확인 위해서 학개월이려고하 괜찮으세요? 네. 네. 아이고 오늘 3개월이요? 여기 확인해바이파프오픈2요개월이요개월이요왜 스크래치 있지제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 3개월이요? 전화는 한번 켜게 되시면 사용 분적이남기 때문에 따로 교환한 분을 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이트 본체를 샀는데 타이틀이 다 팔려서 타이틀을 못 썼어요 동물의 숲을 할 수가 없잖아 어떡하지? 나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싸게 해주셨어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살수 있을, 제가 생각했을 정도의 합리적인 한수준을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못 사고 고생하고 또 기름값 들여가지고 또 가는 거 생각하면은 만원 정도 더 비싼 거 오늘은 괜찮은 거 같아요. 만원 더 비싸게 샀어요 만원도 더 비싸게 안 샀구나 아 진짜 돈이 아깝지 않다 만원 더 주고 사는 거 완전 이득 아니야? 난 2만원 더 주고 사면 은 살짝 고민할 뻔했는데 만원 더 주면 은 사지 솔직히 저 마음속으로 마지노선을 정해놨거든요 내가 만오천원까지는 더 주고 살수 있는데 드디어 했었거요 지금 앞에 50명 남았는데 지금 기계 4개 남았대. 나못살것 같아. 3시간 줄 서는데 못살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아니 줄을 이상하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진짜. I'm going to do t